이제 변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변비가, 자, 살을 찌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변비 때문에 살 찐다. 그, 저도 방송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장내에 독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장내 세균들이 있거든요. 우리 세균이, 와, 장내 세균이 한 1kg 정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들만. 그래서 유해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익균이 있고 그리고 그 중립적으로 있는 네네 네. <웃음> 여기 있는데 <웃음> 네자 실장님이 몰래 들어오셔서 어, 이걸 주고 가셨습니다 <웃음> 네이 이 반전이 돼서 네자 장내에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그 다음에 중립균들이 있고 그래서 그장내의 환경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장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유익균, 중립균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유익균이 많이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유익균을 돕는 방향으로 가고요. 유해균이 많다고 하면 유해균을 돕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많으면 우리가 장도 건강하고, 변도 건강하고, 장내에 독소도 없고, 어, 그 다음에 여러가지 대사 문제들도 문제가 없고 하지만 장내에 유해균, 유해균, 나쁜균들 나쁜균들이 더 많으면 이제 장내 독소들도 발생을 하고 이게 지방대사도 어,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방대사량도 바꾸고 그래서 대사, 대사가 대사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중립으로 있던 애들이 유해균 쪽으로 이제 달라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균의 활동 영역이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유익균, 유해균은 사실은 의학적인 용어였었고요. 이걸 방송에서 재밌게 만들려고 해서 나온 용어들이 뚱보 균입니다 뚱보균 뚱보균 또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그래서 유해균 유해균을 이제 뚱보균이라고 해서 그 장내 유해균의 활동 상황이 더 많으면 살이 잘찝니다 네, 그래서 그장래 환경을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하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유해균, 네, 뭐 시체균, 뚱보균, 네, 저 점점 더 자극적으로 갑니다. 자, 그래도 우리 또 빠져라 방은 어 들으면서 살이 빠지는 그리고 건강 정보에 대한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장 건강에 대해서 제가 좀더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좀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이 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자 이거 선물로 제가 드리려고 네잘 지었죠 똥 쌌다 <웃음> 네, 저희 한의원에서 만든 어, 장 건강 개선 발효 한약입니다. 자, 장은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을 합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는 이 장이, 그니까 그냥 음식물만 흡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면 이 면역을 담당하는 게그 피부에서 면역을 하나를 담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에서 면역을 하나를 담당을 해주고. 장에서 면역기를 면역력을 담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유 유명인 들어오셨다. 네, 아네그 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 몸에서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역할을 하나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 내에서 생긴 것들이, 어, 예를 들어 나쁜 아이들을 빨리빨리 쳐주는 것을 그 담당을 하는데 그 면역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내부에서 생긴 것을 잘 처리를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들어오죠? 숨을 쉬는 것을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 그다음 목, 어 그다음 허파, 내가 폐 이쪽에 가 면역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에서부터 이미 면역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입, 위, 식도, 장 이렇게 해서 면역력을 담당을 합니다. 어, 입에서부터 면역을 담당을 하는 게그 이게 진짜 정말 정말 민간요법이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왜 우리 상처 난데 목이 물린 데 침 발라보셨습니까? 침 발라보셨습니까? 발라보셨, <웃음> 네 댓글 참여 잘 해주시면 오늘 네똥 쌌다 네 우리 한의원의 청소화장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기 물린데에 침을 바르는 것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면역 방식이에요 그래서 침에도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하시는 면역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라이소자임 이라고 해 가지고 그 침내에서 어뭐 이종 그 저기 면역을 담당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첩, 첩. 그 먼저 시작부터 몸에서 들어오는 면역을 아, 변비 이야기 하는데 면역 얘기를 자꾸 하고 있네요 어 몸에서 들어오는 1차적인 어떤 그 방어막을 하나 를 형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 위산 있잖아요 위산 음식이 들어가서 위에 들어가서 이제 소화를 돕는다고 하는 이 위산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어, 방어군 이에요 그래서 그 독소라든지 뭐 나쁜 물질들 세균들을 위에서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산균 중에서 어 거의 대부분이 위산에 위 산에 의해서 다 죽어버려요 유산균 우리가 그뭐 김치든 요거트든 이렇게 해서 먹는 유산균들이 어 위산에서 거의 한 90%? 90몇 90 퍼센트지라? 하여튼 그렇게 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사람들이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위산은 견딜 수 있고 장에 가서 유산균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코팅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캡슐에 쌓여져서 네, 위산에서 공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캡슐, 캡슐에 쌓여진 유산균들이 나오게 된게 어, 유산균을 먹었더니 먹는 건다 좋은데 장에서 너무 아이 위에서 너무 많이 주워가지고 장까지 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캡슐 네. 캡슐, 네 유산균 광고는 아니고요. <웃음> 네 그렇게 유산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에서 어, 면역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장의 면역 세포가 우리 몸에서 어, 그 지금 이제 뭐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알아봤던 내용들로 보면 한 80%의 면역 세포가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장은 면역력하고도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이제 피부죠 피부 아까 제가 어, 숨 쉬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그 다음에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그 다음에 우리 피부 자체가 어, 굉장히 큰 방어막입니다 그래서 나쁜 물질들이 우리 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또 피부입니다 그래서 그 피부, 피부에서 이제 면역반응 그래서 피부 쪽에서 어, 예를 들어서 물질들이 피부로 함부로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 이건 나중에 좀 논란이 될수 있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성 화장품들 중에서 피부로 뚫고 들어가서 막 진피증까지 작용을 해요라고 하는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뭐네그네 그, 네, 콜라겐 이런 거네 <웃음> 콜라겐. 어 그런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간다고 라 하는데 어, 우리 피부가 그렇게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무리 좋은 그런 이제 영양성분들이 있다고 해도 피부 깊숙이 뚫고 들어가는 건 거의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케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의 역할은 대부분이 글리세린... 그런 이제 지방질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같은 이제 수분하고 관계된 어, 이런 아이들이 그 피부를 좋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장 이야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어, 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변비가 얼마나 우리에게 좀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느냐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어, 댓글 잘 참여를 해주시면 어,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 발효한약을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나중에 이 제가 제 당첨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카카오톡에서 김정국 한의원을 검색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우리 몸 전체적으로 다들 영향을 주고 있겠죠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내 유해균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뭐 변비라든지 설사 이거 이제 기능성의 문제 그러니까 과민성 장중운 형태의 문제라고 가기도 하고요. 어또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암 발생률도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어 그리고 그 우리가 장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장내에 독소가 많이 생겨서 우리 몸에 대사 영향을 주거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독성물질들, 독소들이에요 독소 그러니까 톡식톡신 독성물질들이 있는데 어, 이런 독성물질들도 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장내에 어, 뚱보균, 뭐 이런 네, 시체균, 유해균 이런 것들이 비율이 줄어서 어, 장속 건강 상태가 좋아져야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상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어, 독소가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부종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변을 잘 보시는 분들은 부종이 좀 낮은 편이겠고요 변을 드문드문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부종도 심각하게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저희가 어,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일상 관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 경우에 따라 가지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정말 키로 단위로 체중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하면 나는 화장실을 갔다 와서 응감 무게가 아왜 아침부터 똥 얘기지? 자 그럼 대놓고 합시다 똥 무게가 1kg 넘게 떨어졌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배변 무게보다는 부종이 같이 빠져서 어, 무게 감소가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걸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체중이 떨어지면 살 빠졌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장실을 잘 갔다 오면 살이 잘 빠진다 라는 인식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변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전문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제가 그 많은 분들께 어, 질문을 드려도 정말 잘 모르 모른다 그래야 되나 네아 오늘 생 오늘 생일 아니에요 <웃음> 어제 갑자기 저희들이 애 만들더라고요 네아네 어, 네. 건강 건강은 다 괜찮으시죠? 그 코로나 때문에 아마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던데 인스타에서 보니까 네 원어비님 네어네 어, 네. 빨리 코로나가 빨리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잘잘 잘, 답을 잘 해주십시오 화장실을 매일 가지 못하면 변비다 O X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장실을 매일 가는 게 좋잖아요. 화장실을 매일 가지 못하면 변비다. 어 그게 변비다라고 생각하면 오. 그게 변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를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제가 아 어, 이거 네네 네. <웃음> 이런 이런 홍보들은 잘 못하겠다. 자. 화장실을 매일 자 지금네 어 좋습니다 야 이런 이런 참여도 너무 좋아 자 X 한분 있고요 X 스페이스 제로님 X 그 다음에 이진이님 X 그리고 또자 봅시다 원어비님 그 다음에 산토끼님은 오네 화장실을 어, 매일 가지 못하는 게 어, 꼭 변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실을 매일 가야지만 건강하고 매일 가지 못하면 변비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화장실 매일 가지 못하면 변비다. X입니다. 화장실을 매일 가지 않아도 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께 좀 구체적으로 네, 그렇죠. 의식의 흐름대로 가야 돼요. 왠지 X일 것 같지만 생각대로 O를 하셨지만은 왠지 X였죠. 의식의 흐름대로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에 함정을 파지는 어, 않지만 어, 그래도 제가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어, 왠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매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이게 또 잘못된 어떤 교육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 무슨 제품 중에서, 어, 변이 황금색이어야지 건강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이진이, 이, 네, 이, 이치니, 이진이, 이진이님과 스페이스 제로님 두 분께는 저희가, 네, 어, 장 건강 개선을 하는 발효한약 네한 통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어 분인지 아시기 때문에 제가 어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변이 황금색인 걸 보니까 장이 건강하구나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마케팅이었어요. 네 어, 화장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변비라고 하는 게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그 정확한 내용들을 기억을 하지 못해서 네, 아니 아는데 네, 그래도 어, 좀더 정확하게 하려고 자 변비라고 하는 거는요 배변할 때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변이 과도하게 딱딱하게 되거나 변을 보고 난 다음에도 잔변감이 남거나 그 다음에 항문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들거나 어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회 미만인 어 그런 상황들이 섞여 있을 때를 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은네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 라방 선물도 줍니다 네. <웃음> 네, 이러다 다이어트 약까지 줄지도 모르겠어요 자 변비라고 하면 반드시 화장실을 매일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변, 배변 횟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1, 2주에 한번 간다 변비인가요? 그그정도로 심각한 변비죠 근데 일주일에 한두번세번 번 정도를 가면서도 화장실을 갔다가 오면 시원하게 한 방에 쫙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변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변이 시원하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변이 딱딱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변 횟수가 아니고 물론 배변 횟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보셔야 될게 변이 시원하게 나가면서 우리가 잔변감이라고 그러거든요 변 보고 난 다음에도 뭔가 덜 나온 찝찝한 느낌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변 횟수가 매일 가야지만 건강하고 방송사고 아닙니다 지금 다이어트 약을 달라고 그랬어요네 네, 네. <웃음> 그럴까요? 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 라방 변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참여해주시는 분께, 우리, 어, 발효한약, 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라방을 보시는 분들, 혹은 이 라방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발 좀, 어, 기억을 해 주십시오. 화장실을 매일 가야 건강한 게 아니고, 화장실을 매일 가야지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을 매일 가지 못 하시더라도, 가신 다음에, 대변을 시원하게 보고 나오고 깔끔하게 처리가 끝나라고 하면 변비가 아닙니다 네 이제 앞으로 그런 걸 변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문제는 화장실을 매일 가더라도요 매일 가더라도 매일 가더라도 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정말 그 우리 그 변비 기준 중에 하나가 50g 미만의 배변 1회 배변에서 50g 미만 그러니까 50g 미만이면 진짜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딱딱해서 우리가 정말 그 토끼 토끼똥이라고 그래요 염소똥 토끼똥처럼 방울 방울 방울 방울 떨어지는 그런 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변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매일을 화장실을 가고 하더라도 이런 변 상태에 있으면 어, 그 내용이 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변비를 어, 우리가 나눌 때 그러니까 그 변비가 있으면은 사실은 장에 크게 문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보다는 우리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떤 장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변비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을 때에 뭐 장이 막혀 있느냐 어떤 약물들 때문에 그러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질 수가 있고 어, 그런 요인들은 약 10% 이하에 있고 대체로는 장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생기는 변비가 90%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적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원인으로 찾는 것 장내 세균 총이라고 해서 장내 세균들, 장내 세균들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 네, 지금 질문으로 50g이 얼마만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배변되는 무게를 감안을 하면 저도 이건 좀 약간 상상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이런 정도 아닐까요? 이만큼 <웃음> 변이 이만큼 이렇게 뚝 나오고 끝났어. 어, 이 정도가 아마 50g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 그리고 그 변비가 있을 때에 우리가 변비의 조치, 그러니까 그 어, 많이들 이제 변비가 있을 때에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 변비, 변비가 사실은 없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변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특히 이제 생리 전 증후군에 있을 때에, 어, 변이 막히고 가스 차고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잘, 뭐, 저보다, 저보다 잘 하시겠죠? 저는 안 해봤으니까. 어, 그럴 때에 어떤 방식으로 그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제품 이야기를 해도 되죠? 아락실, 이런 거 드시는 거죠? 아락실. 또, 또 뭐가 있죠? 음, 좀 변비가 많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장약 같은 것들을 드시기도 하고요. 커피, 아, 커피, 커피. 커피도 변비약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 푸른. 네, 그 서양자도, 푸른도 변비 있을 때에 드시는, 어, 목적으로도 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반 의약품이라고 할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 차전자, 저, 아락실. 아락실 보면 그, 저기, 광고할 때 그거 잘 합니다. 이렇게 장이 있다가 쭉 빠지게 만드는 그 그런 광고를 예전에 저도 했던 그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락실의 대표 성분이 어, 아 대표 성분이 대표 아락실은 성분은 아니에요. 한약재. 그아락실이 생약제제고 어, 생략 제재는 일반 의약품으로 들어가고 그거는 성분 표시가 아니니까 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음, 그 차전자피라고 하는 어, 식이섬유를 그러니까 차전자피, 차전자피는 한약제, 한약제입니다. 그래서 아락실은 그냥 한약제거든요. 어, 차전자피가 들어가면은 얘가 수분을 흡수를 해서 부피를 약 40배 정도를 늘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양이 많게 만들어서, 어, 변을 밀어내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아락실입니다. 그게 이제 기계적 화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그런 아락실을, 어, 어, 네네네 알로에 추출물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 그래서 아락실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어, 이거는 그 물론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만 뭐 지금 말씀하신 분들처럼 복통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장 기능 자체가 그러니까 장의 그 기능 자체가 약해져 있는 분들은 아락실 들어가서 부피를 키워서 밀어내야 되는데 이 밀어내지 못하면 점점 더 문제가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 그러니까 변비가 있다면 변비가 있는 원인들을 좀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이 유산균을 드신다. 그럼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장내 유해균, 유익균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독소가 생겨서 생기는 변비 형태면 어 유산균이 적절하고요, 적절하고요. 어 그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장에 근, 장도 장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력이 약해서 밀어내는 힘이 약해서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락실 같은 거 잘못 먹다가 큰일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장 운동 자체를 잘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웃음>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장으로 가는 어, 수분량이 적어서 나오는 변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량이 너무 많아서 어, 장내가 건조해져서 그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들 있거든요 그러면 어, 소변량으로 가는 것을 줄이고 대변 쪽으로 수분량이 가게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는요 변비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 건강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 아니면 은그 이외의 원인 그러니까 그 이외의 원인이면 은 보통은 질병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은어 지금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거의 90% 이상이 기능성 변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기능성 변비에도 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개인 차이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것처럼 어, 저는 이런 것들 괜찮았어요 전 이게 안 괜찮았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다이어트를 하면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변비가 생기는 데 변비가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음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살찔 때는요. 그 다음에 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소식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소식을 하면 음식이 들어가는 양이 적어져서 나오는 양이 적어지는 거는 사실은 거의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가는데 시원하게 쫙 빼고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변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량 감소에 따라서 배변 량 감소가 된 거지 변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을 볼 때에 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변이 잘안 나오거나 어, 나오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소량이 나오면서 잔변감, 음, 후중감, 잔변감, 후중감이 계속 남아있고 어, 변이를 계속 느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변비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이거는 음식량이 적어져서 생기는 변비다 밥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네, 제가 너무 정색하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그 변비가 그 변비는 개선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살이 찝니다 <웃음> 네, 변을 치료를 하려다가 살이 찌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어, 되는 거죠. 자, 네, 저희가 이제 이거 네 지금 댓글 달아 주시는. 어 분들께 저희가 다 제가 다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 지금 원어비님그 다음에 스페이스 제로 님어또네 그리고 변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올려주신 네 아까 저기 누구죠 네이진희님네 맞추신 그리고 산토끼 님네 이렇게 해서 어네 분께는 제가 다 보내드리고 지금 댓글 저기 저희 한의원 카톡으로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웃음> 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막 뿌릴게요. 막 아, 뿌릴게요. 여러분들의 응가 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웃음> 네. 이런 걸 주니까 멋있다고 그러는군요. 평생 안 멋있고요. 자. 어, 자기만의 배변 아이템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 믹스 커피를 배변 아이템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침에, 까지 저한테 이제 그 내용 주시면서 어 라떼를 주로 드시는 분들까지 계시는데 아 라떼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떼를 왜 그렇게 자주 드시냐라고 하니까 그게 자기의 이제 그니까 화장실이 좀 막힌다 싶으면 음, 라떼를 드신답니다 라떼를 드셔가지고 혹은 믹스 커피라든지 라떼를 드시면서 화장실을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유당 불내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유 우유를 우유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라떼가 그 응가 아이템이 돼요. 그래서 우유 먹고 설사 한번 하겠어라는 느낌으로 어, 드시는 거거든요. <웃음> 네 유당불내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원업있님 같은 경우에는 돌체라떼가 응가 아이템이라고 하십니다 자, 응가 아이템 한번 올려봐 주세요 뭐가 있나 궁금한데 네자 그리고 어, 푸른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좀 강력한 그런 편입니다 푸른 드시면 은 정말 복통이 심하면서 어, 배변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일반 라떼는 끝도 끄떡, 끝떡이 없고 돌체라 떼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유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돌체라 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한 방에 들어가서 속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또 알로에를 드신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그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장 우리가 이제 그 변비가 있을 때에 한의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그니까두 가지 현상을 치료를 해요. 하나는 어 허증이라고 해서 장 무력 상태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장의 근육량이 근육이 떨어져서 나가는 현상이 적어지는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 을 허증성 변비 허증성 변비라고 하는데 어, 이런 분들의 계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열성 변비 열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의 수분량이 떨어지는 거 수분이 많이 증발을 한 상태를 우리가 이제 현상학적으로 보면 열이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어 건조감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성 변비로 보통 판단을 합니다 물론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노인성 변비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 알로에가 변비에 괜찮은 아이템으로 작용할 때에는 어, 허증성 변비보다는 열성 변비일 때 그러니까 건조감이 많이 심한 분들이 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신 났다, 신 났어. 지금 응가템들 막 공유하고 난리 났어요. 푸른도 <웃음> 좋아요. 네, 알로에 괜찮아요. 돌체라떼 좋아요. 네, 어, 저희 한의원의 한약도 좋습니다. 음, 그 변비가 사실 그 한약으로 치료가 사실 좀 잘, 아, 잘 된다라고 하면 좀안 되죠. 네, 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지금 사실 이그 우리 청소화장이라고 하는, 어, 발효한약제. 그니까 발효까지 시켜가지고 더잘 맞는 거긴 한데, 이 청소화장의 시작점이 어디였었냐면은, 제 조카가 지금은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걔가 99년생인가? 네, 99년생 짜리 조카인가 봅니다. 얘가 어릴 때, 변비가 진짜 심해가지고, 지 엄마가 정말로 막그 애의 변을 파내야 될 정도로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열도 많이 올라가서, 어, 성격도 지랄 맞고 해가지고, 아주 어릴때 생 난리발광 난리 이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제가 저희 한약처방 중에서 이제 애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봐서 처방을 했던 약이 있어요 네 자윤탕 이라고 하는 이제 처방명인데 어, 자윤탕을 처방을 했는데 한달 정도 만에 쑥 내려간 거예요 네그 다음부터 변비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물, 물론 열성도 열성이었지만은 장이 부드럽지 않아서, 그그 그러니까 장이 촉촉하지 않아서 윤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변비가 생긴 그런 형태였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윤탕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을 했더니 효과가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어그 이후에도 아이들 변비, 어른들 변비보다는 아이들 변비 쪽에서 어, 자윤탕을 효과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변비 아이템을 가지고, 고... 물론 저희가 그 다이어트 한약, 우리 번지탕에도, 어,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의 연동성을 높여주는 한약제들을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터들이 함께 고민을 하는 게 변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식이 들어가는 게 적기 때문에 나가는 게 적어서, 어, 근데 그, 병행으로 이제 이 청소 화장을 같이 드리게 했더니 효과가 더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 떨어뜨려 놓고 보는 이유는요. 어, 가까이 오면 제가 글씨가 잘안 보이는 노안이라서. 자. 네. 자, 오늘 네, 지금 이제 어, 아르바이트 준비를 하시는 WO 님께서 어, 들어오셨군요. <웃음> 지금이 어, 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에 라디오처럼 듣고 계신다는 네, 우리 또 팬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오늘 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화장실을 매일 가야지 변비다. 아니다. 네, 대신 뭐가 필요했었죠? 어, 변을 보는데, 그러니까 변이를 느끼는데도 갔는데 나오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변의 양이 적거나, 변이 너무 딱딱하다거나 변을 보고 난 다음에도 잔변감, 후중감이 남아있을 때를 어, 변비라고 한다 그리고 어, 이 변비는 대부분이 장 건강 자체에 그러니까 장의 기능들이 약해져 있을 때 나타나는 기능성 변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기능성 변비가 나타나는 그런 좀 주된 역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 하나는 우리가 똥보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유해균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 유익균을 늘려주시는 그 유산균 제품들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똥보균, 똥보균의 문제가 그니까 우리가 장 장이 건강해서 쭉쭉쭉쭉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똥보균의 문제가 어, 장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이게 전신 면역력까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죠. 그 다음에 장내에 독소가 있으면은. 그 부종이 늘어나서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 또 다이어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챙겨서 쭉 나가게 해주면은 다이어트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네아 진짜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속도 많이 비어 있고 음. 자 근데 그 그런 경우가 아닌 또 다른 변비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네 똥그림 하나 올라왔네요 어... 지금 이제 그 장의 연동성이 떨어져서 장의 활동량이 떨어져서 근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그런 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어... 그러니까 그 그렇게 되는 분들께 저희가 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그장 복압 우리가 복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복부 복근으로 만들어진 압력인데 이 복압이 약한 분들도 변을 밀어내기가 힘듭니다. 어 사실은 복압이 약해져서 생기는 변비는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쪼그려쌓을 하잖아요 쪼그려쌓 앉아서, 앉아서 변을 보고 쪼그려서 어, 우리가 좌변기가 보급이 되면서 오히려 변비의 문제가 저는 더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쪼그려쌓을 우리가 이제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변을 보는 게네 어... <웃음> 죄송해요. 네, 저 혼자, 혼자, 혼자서 웃고 있구나. <웃음> 네, 그, 학문에서 이제 직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 나가는 각도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적당한 형태예요. 쪼그려 앉아서 이제 변을 보는 게. 그리고 쪼그려 앉아 있으면은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힘을 주는 과정에서, 어, 복부의 압력을 증가를 시켜서 변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사실은 어 가장 정상적인 배변 자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이제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어 이제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덜 잡혀서 어, 배변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이제 똥 독이 변비인가요라고 말씀. 이거는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어 반대로 변비가 있으면 똥독이 생깁니다. 똥독. <웃음> 나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 자, 변비가 있으면 똥독이 생깁니다. 그 똥독이라고 하는 게 <웃음> 네. 그냥 정말 그 저기 화장실에 빠져 가지고 막 온몸에 독이 오르는 그 똥독 말고요. 그러니까 장내 건강에 영향을 주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어떤 독소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그 전반적인 상황을 똥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변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어 똥독이 빠지면 어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비가 개선이 되면서 똥독이 빠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좋아지고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맞는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똥독이 변비냐 그게 아니고 변비 때문에 똥독이 발생을 하고 음 아침부터 이렇게 똥 얘기를 하고 있냐. 아, 네 자. 아어똥 얘기죠. 어우 똥똥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그 카톡 주실 때에도 똥 얘기가 민망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에 크게 보는 게네 가지입니다. 하나가 잘 먹니, 잘 노니. 잘 자니 잘 싸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는다라는 것은 식욕도 정상이고 소화 흡수 다 정상. 그 다음에 잘 논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 상태가 정상적이라는 뜻이에요. 잘 자는 거는 잠들 때에도 문제가 없고 잠 자는 중에도 문제가 없고 어, 잘 싼다라고 하는 것은 소변이 잘 나가느냐 대변이 잘 나가느냐 땀이 잘 나가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대변 요소도 당연히 우리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배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달라고 그래요. 그니까 러그 이야기가 잘안 되면 오히려, 그니까 뭐 민망하다 이런 이야기들로, 어 배변은 이야기, 배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 건강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스스럼 없이 할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자는 차원이니까요. 자. 그, 지금, 그, WO님께서 좌변기에서, 그니까, 목욕탕 의자 같은 걸 발판을 삼아서 다리를 살짝 올려서 하신다는데, 딱잘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그, 그, 양변기, 양변기, 좌변기라 그러나요? 양변기라 그러나요? 어쨌든, 서양식 변기에서 변을 보시는 데에, 어 변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발판을 밑에다가 하시라 그래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가 있나? 그러면 발판을 받치면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어, 쪼그렸다 비슷한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보갑 형성을 시켜서 음, 그 배변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요렇게할 때는 어, 저걸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변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어, 그런 그 조언을 그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그런 조언들을 더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변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쭉쭉쭉쭉 빼는, 그러니까 먹으면은 막장 트러블이 날 정도로, 어 독한 어떤 뭐 음식이라든지 약재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먹어서 변을 뺀다라는 거는 진짜 급할 때한 번씩만, 어쩌다 한 번씩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어,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장 무력화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져서 변비가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스텝에 따라서 아, 진짜 변비가 심해져서 지금 당장 밀어내지 않으면 난 미쳐서 죽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강력한 아이들을 씁니다. 그니까 관장약 같은 그런 강력한 아이들을 쓰고요. 어, 그리고 일상 관리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장 건강 상태를 높여 놓을 때는 이제 한의원에서 이런 장 건강 개선을 하는 약 처방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먹으면 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평소에 그장 건강 관리를 위해서 유산균을 드신다 이렇게 순서를 잡아 주시면 변비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